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볼 파워포인트 디자인은요 아주 간단한 효과로 파워포인트를 영상처럼 보이게끔 만드는 아주 재밌는 스킬인데요 자 이렇게 이미지가 살짝 움직이면서 앞쪽에 텍스트가 나오는 듯한 이런 느낌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쉽게 따라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자 일단 파워포인트를 켰고요 여기에 이미지 한 장을 집어넣도록 할게요 상단 메뉴 삽입 그리고 그림을 누르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지구 이미지를 넣어봤어요 이런 이미지를 집어넣어도 굉장히 세련되게 만들 수 있게 되는데 일단 이미지를 하나 집어넣고 슬라이드 크기에 크게 딱 맞춰주세요 그리고 이미지를 편집하실 때는 무조건 여기 있는 상하좌우에 있는 별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지의 원래 비율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지가 굉장히 이상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를 편집하실 땐 무조건 대각선으로 움직여 준다는 생각으로 해주세요 자 대각선으로 움직이셔서 이미지를 조금 더 슬라이드 크기보다 크게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만들었죠 그 이후에는 이미지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여백을 좀더 주셔야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엔 여기가 슬라이드면 여기 오른쪽으로 조금 더 튀어나와 있게끔 해 줄게요 왜냐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슥 움직일 거거든요 자 이렇게 일단 설정을 해 주시고요 자 일단 이렇게 이동을 시켜 주시고요 그 이후에는 여기 있는 이 이미지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어 볼 겁니다 상단 메뉴 애니메이션 그리고 여기 아래쪽 화살표를 누르시면 여기 이동 경로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이동 경로를 눌러 오시면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효과 옵션에서 왼쪽으로 향하는 것으로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동을 하는데 너무 왼쪽으로 이동해서 모양이 조금 틀어지는데 여기에 있는 이 빨간색 점을 이동시켜서 약간만 이동시키는 그런 모션을 취해볼게요 그러면 미리보기를 통해서 보면 이렇게 움직이겠죠? 자 이렇게 설정을 해봤는데 그런데 재생 시간이 너무 빨라서 큰 효과가 나타난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아 그 이미지가 이동한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재생 시간을 한 10초에서 20초 정도로 움직여 주시면 아주 자연스럽게 언제 움직였는지 모를 정도로 천천히 움직이게 됩니다 저는 10초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미리 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10초로 움직였더니 처음에는 좀 느리게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애니메이션의 효과를 약간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상단에 애니메이션 창을 눌러 오시고 방금 전에 넣은 이애니메이션에 마우스 오른쪽 그리고 효과 옵션을 넣어 줄게요 그러면은 여기 부드럽게 시작과 그리고 부드럽게 종료 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서 5초 5초 정도로 되어 있어요 재생시간이 10초인데 5초 5초면 부드럽게 시작해서 부드럽게 끝나는 형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건데 저희는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0초 0초를 해줄게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속도로 일정하게 이동하게 됩니다 그쵸? 자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고 앞쪽에 텍스트 상자와 그리고 도형을 삽입해 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삽입 도형 여기에 있는 직사각형 도형을 선택해 주셔서 일단 중앙에다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넣어 봤고요 그리고 여기에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단색 채우기는 여기 색상을 검정색인데 투명도를 한 40% 정도 줬고요 그리고 실선은 흰색 너비는 조금 더 넓게 9pt 정도 됐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텍스트를 입력해 줄 건데요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삽입 텍스트 상자 콕 찔러서 땡땡땡땡 우주 우주 개발을 위한 땡땡땡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저만의 텍스트를 썼고요 글꼴 크기 조금 더 키워주시고 텍스트 색상은 흰색 그리고 글꼴은 저는 나눔 스퀘어체로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앞쪽에 또 상자를 집어넣을 건데요 도형 여기에는 사각형 둥근 모서리 도형을 넣어서 이렇게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들어갈 부분에는 부 제목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선 없음 흰색 그리고 여기에 텍스트를 입력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텍스트를 수정하고 텍스트를 입력해 봤는데 이렇게 입력한 도형과 텍스트를 그대로 전체 다 선택해서 그룹화 시켜 줄 거예요 Ctrl-G 또는 마우스 오른쪽 그룹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애니메이션 그리고 밝기 변화 눌러주시면 이렇게 밝기 변화가 되는데요 여기 애니메이션 창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면 여기 애니메이션의 순서가 1,2라고 나와 있죠 첫 번째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난 뒤에 두 번째 클릭할 때 중간에 있는 이 텍스트와 개체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저는 첫 번째에 있는 이 이미지를 클릭할 때가 아닌 이전 효과와 함께를 눌러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슬라이드가 딱 켜졌을 때 바로 이미지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여기에 있는 이 텍스트도 똑같이 클릭할 때가 아닌 이전 효과와 함께 해주시게 되는데요 저는 이미지가 이동하는 중에 여기에 있는 개체가 나왔으면 좋겠어서 여기에 있는 이 그룹9 텍스트와 개체를 지연을 해줄 거예요 지연을 한 2초 정도로 해주면 위치가 이동한 거 보이시죠 딱 여기쯤에서 애니메이션이 시작된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리 보기 눌러볼게요. 자 이런 방식으로 이미지를 이동하면서 텍스트가 나오게끔 만들어주면 뭔가 영상처럼 아주 신비롭게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꼭 한번 따라해보시고 여러분들만의 멋진 프레젠테이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